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해장라면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. 평상시에 제가 즐겨 먹는 면으로 준비했고요. 안성당면 한 개만 끓여 볼게요. 물 500ml 생수병 하나 정도 넣고요. 콩나물은 이렇게 한 주먹만 넣으셔도 되는데 좀 많이 넣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됩니다. 저는 이거 지금 한두 주먹 넣고요. 먼저 불을 켜서 콩나물 먼저 살짝 삶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콩나물을 딱 끓고 나서 한딱 2분만 있으면 됩니다. 자, 한 2분 후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콩나물 익는 냄새가 나거든요. 그러면 불을 아주 약한 약하, 불 약하게 낮춘 다음 에 일단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건져내겠습니다. 딱 2분만 데쳐내서 건져내면 아삭 아삭. 간 맛이 나거든요 콩나물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전이컵컵에 한, 한 물을 더 넣겠습니다 부거채를 조금 넣을게요 부거채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, 이제 불을 다시 3개 강불로 해준 다음에요 그리고 면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프 넣고요 숫가루를 한 반스푼 더 넣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저는 이렇게 조금 넣겠습니다.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면 향도 좋고요. 고추가 너무 매우면 많이 넣지 말고 한 개만 넣으시면 돼요. 저는 두개 넣습니다. 작은 거두개 넣습니다. 대파 썰어서 한줌 넣고요. 다진 마늘 약간만 넣어 주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저는 간이 맞는데요. 혹시 저는 면을 조금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덜 삶겼습니다. 삶겼으면 지금 아직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덜 삶겼거든요. 저는 면을 한 80%만 삶고 건져냅니다. 담아내,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게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음, 꼬들꼬들하게 드시고 싶으면 한 80%만 익혀주시면 돼요. 면을 먼저 건져낸 다음에요. 국물에다가 계란을 풀어 주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고요 계란 한 개를 이렇게 풀어 주겠습니다 너무 계란을 빨리 저어주면 안 됩니다 조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어주면 돼요 불 끄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 부고채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콩나물을 이렇게 올려 준 다음에 콩나물, 해장, 라면 다 됐습니다. 얇은 그릇에 담아 드시는게 면을 꼬들꼬들하게 담는 그릇이 너무 두꺼우면 국물이 빨리 안식으면 요 면이 빨리 퍼집니다.